으으, 말도 안 되는 한 다섯 번의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늘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메타인지? 학습? 자 사실 학습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 인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걸 몰랐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 이번에 제가 어, 4학년인데 6학년 것까지 혼자 막쭉 공부를 한 친구가 있어요 아무 터치도 안 했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혼자 6학년 것까지간 거예요 딱한 개에서 딱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비와 비율 어, 왜 비율이 있고 왜 비를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왜거든요 왜? 왜? 왜 그걸 해? 왜 그걸 만들어? 왜 그걸 구해? 사실 그거만 를 고민을 하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아직 그 친구는 막 쭉쭉쭉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풀어왔잖아요 그랬더니 비와 비율에 나오니까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수식들을 무조건 외워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요 자, 수, 비와 비율의 수식은요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수식? 어, 수식 외워서 공부하셨던 분들 그 지금 비와 비율에 있는 수식을 외우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는 수식 외우려면요 끝. 없어요. 어, 자 이해를 하면 수식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그 친구가 그래서 왜어뭐 1.8 l 가어 2km 나누기 1리를1 8 l 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모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그런데 문제는 풀려요. 왜냐하면 수식을 앞에서 보이고 적었어요. 보이고 여기서 보이니까 문제가 풀려서 문제를 다 맞춰요.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 4학년, 6학년 2학년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이제 응용문제들이 나와요. 그것들을 이용한 응용문제 자 비와 비율을 모르면 풀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수학이라는 게이전 단계를 이해 하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 친구가 못 풀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가 뭘 몰라? 이랬더니 다안 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다안 돼요. 그래서 얘가 못푼 문제를 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자, 그때 물어봤어요. 자, 네가 오늘 뭘 몰랐었던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음, 다 알았는데 자, 자기가 몰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멘타 오류예요. 저이 친구는 그래서 모르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걸 모르는 걸 해결했던 문제를 푼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만큼 알았더니 이전 단계는 의미가 없, 없는 거야. 자기가 이걸 알던 그 과정은 의미가 없고요. 난 지금 다 아는데 왜? 라는 말인 거죠.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안게 뭐야. 그래서 오늘 네가 안게 뭐야. 그래서 오늘 네가 새로 아는 게뭔거 같아? 그동안 똑같은 문제 여러 번풀었지만 지금 아는 게뭔거 같아? 지금 네가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게뭔거 같아? 라고 계속 질문했더니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름 1리터, 이 차가 얼마를 가는지? 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왜 그렇게 푸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어, 6학년 1학기 때는요, 굉장히 단순한, 뭐, 말씀드리면, 단순한 단위로 나와요. 2터로 4km를 갔어. <웃음> 으, 말도 안 되는 한 다섯 번의 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 과정을 모른 상태에서는요, 이 나머지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과정은요,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비와 비율을 이해했냐 안했냐예요 음. 근데 못한 아이들이 아주 많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곱하기, 나누기, 더셈 빼셈 중에 하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나누는 친구도 있고 그냥 곱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숫자가 나오면 오, 우선 더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네. 그것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모르는지. 근데 야너 왜? 너 너무 몰라.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몰라서 이걸 못 해결했을까? 난뭘 몰랐을까? 넌뭘 몰랐을까? 이런 질문들을 늘상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런 생활이 되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 못했네? 그러면 이걸 모르는 게 뭔지 모르면 알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고 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sussurra>